아 뭐야? 뭔데? 아니 대놓고 할때 뭔데? 여기, 여기 대놓고 어? 있어요.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?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젠제입니다 안녕 자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로젠제의 모습과 정말 다른 모습이지만 오늘은 바로 그렇죠. VR 체세에 와서 지금 방송을 켰습니다. 오늘은 좀 약간 재밌는 걸 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VR 체세에 있는 덤바튼을 탐방해 볼 예정입니다. 우 혼자 가면 재미가 없어서 오늘 저와 함께 덤바튼을 탐방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을 모셨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! 우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마비도기 게임을 좋아해서 유튜브 찾아보다가 로젠제님의 팬이 된 성공한 덕분 아 성공한 네. 덕분아 반갑습니다 자 다음 팀원님 서본역에서 버스킹 하고 있고 싸는 게임을 주로 많이 하는 <웃음> 아, 아 좋습니다 그래. 자맞아막 우리 카라스 안녕하세요 <웃음>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<웃음> 그렇지 그렇지, <웃음> 그렇지 <웃음>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젠젠이 역의 지 카마스어갑니다모 뭐. 미역을 담하셨다면 음. 당근은 들어달라고. 음. <웃음> 음. <웃음> 자 다음 버튼으로 가해 준비 되셨습니까? 아 됐다. 시한 번, 자 점프하면서 다시 한 번. 이맵 점프 안 돼요. 점프 하잖아. 점프 이봐봐 점프 하잖아. 응? 입장. <웃음> 자 다음 팀원. 에린타 주는 팀행 수님이 여러분. 자, 저도 가볼까요? 고고! 자, 보시면은, 여기 VR입니다, VR. 자, 그 다음에 여기 마빈 덤바튼, 밀리오피 님이 만드셨고요 트위터랑, 그 다음에 뉴트 서버. 뉴트 서버, 역시! 앞에 크리스텔 성당이 이렇게 있죠. 여기에크리스텔 여기 앞에 있죠, 원래. 그래서 VR 채대 l e 인사에 들어갈 수 있나요, 혹시? 아, 들어갈 수 없네요. 성당으로는 못들어가고요 자,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, 광장. 오오오오! 여신상 저쪽 티였나요? 보안인장, 팔고 티랑 글리스 니 아줌마 저기에서 있고요 블론이도 있죠. 자, 그럼 어, 이쪽에 발턴신는작파전까지 야, 너수사위또 어디서냐? 어디? 어디? 야, 수사위도 수사위도 있네? 이쪽에는 덤바트, 아, 시몬, 시몬의 의류자, 의류자. 어, 저는 여기 이런 거 있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. 저 몰랐어요. 시자 여기 아 여기 이 덤바튼 일진들 자리. 덤바튼 일진들과 덤바튼 석상들 자리 보이시죠? 기경났어 저리가. 님들 날개도 없는 것들이 진짜. 어? 여기 길터레. 와, 길터레 어이가 없다. 길터레요. 날 없진 날개 어 날개 있어, 그렇지. 이렇게 있어야지. 아 진정한 마비노기 고인물이다. 그래 잘했어. 아. 이쪽에 오면은 아 유니콘 석상 까지 야 여기가 옛날에 그 인첸트 하던 그 장소인데 유니콘 석상 오와 이렇게 자세히 보는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? 근데 이 유니콘 좀 많이 살쪘다 좀 이거는 좀 많이 살찐 살짝 배 나왔지 이거 살찐 것 같은데 이거는 야 VR로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네요 자그다음 학교 쪽 한번 갈까요 학교는 제가 알기로 안쪽에 들어갈 수 있던걸 기억하거든요 이런식으로 스크린샷 찍어요 그 VR 끼고 방송 마빈이 돌아다니까 니 VR 브이로그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되게 신기해요. 뭐야 너 어떻게 왔어? 뭐야? 뭐야 어떻게 왔어? 어떻게? 어케노? 어케노? 어케노? 와 여기 불이네. 오나람 죽었어. Okay. <웃음> 죽었어. 야 기다려, 내가 살려줄게. 기다려봐. 살려야 한다. 이게 봐. 일어나! 자, 아 일어났다! 아, 일어났다! 내가 널 살렸어 친구야. 어이없는 표정이네요 또. 무서운 도서가 있는 곳이 여기. 와, 수정구슬도 있어야 되는데 수정구슬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졌네요. 여기서 정모도 하고 그죠? 아, 진짜 마비 유저 같다. 야춤 이해 봐, 춤이. 오 춤이 춤이 춤이요. 진짜 추는 거예요. 가능 다리 막아 귀여운 춤사.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야 진짜. 야. 풀 트레커의 단점 힘듦 돈달라고 어디 지금 돈을 안 받고도 할 그런 으? 마음가짐을 해야지 진짜의 좋습니다. 자 이제는요 어, 덤바튼 둘러보는 끝났으니까 우리 시 청자분들과 함께 이덤바튼에서 숨바꼭질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어, 물론 여러 몇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. 기본으로는요, 어, 일단 이 주먹, VR 아바타 주먹보다 작은 아바타는 하지 마세요. 진짜 평생 안 끝납니다. 저도 당연히 이 이름 태그를 다 가리고 할 거거든요. 어 몸을 절반 이상을 드러내야 합니다. 어 저런 관청이 올라가는 것도 되거든요. 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실제로 올라가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. 허용하고 자 지금도 1분 생겼습니다. 1분 동안 숨어 주시되 자 참고로 성벽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. 자숨어세 숨어. 숨어. 숨어. 가가가. 3, 2, 1, 땡. 오케이. 자, 여기 위에 없고요 좋아. 자, 올라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주변 보세요. 쭉쭉쭉 같이 보고요. 쭉쭉쭉쭉쭉. 봅시다. 풀숲에 막 숨어있는 거 아니야, 이거? 자, 어디 있을까? 구석구석 잘 보라고요. 구석구석 이미 잘 봤는데? 이상하네 몸, 몸을 드러내고 있어야 합니다 알죠? 몸을 막 끼워넣으면 넣... 안 되는 야! 찾았다! 티모 찾았다!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허허티찾았고요 좋아요 한면찾았고요 의류점 어딘가? 어 찾으시오 기다려봐의류점 여기잖아 이거 어딘데? 자 의류점 어딘가라고? 야아 진짜 <웃음> 야 방송 편하게 한다 너야잘 쉬었니? 아주 숨바꼭질인데 그냥 편하게 잡네 그냥 구석에서 그냥 어? 와이거 봐봐 의류전 구석에 짱막혀있는가봐와 진짜 마지막 한명자 아셀린 찾읍시다 아셀린 진짜 잠석대로 숨었다 자 찾아봐 어어 찾았다 오 오, 족제비신사! 뭐야? 뭐비밀지야 다들 구석에만 있어 왜다아 어? 일단은 진다잘 숨었다 이게 애매 이게 참 뭐라 할 수가 없어 내가 혼낼 수도 없어 그냥 그냥 숨은 거잘 숨은 거야 듣기 화가 나는데 내가 자 4분 네 이번엔 다까지 해가지고 자네분이서 한번 하도록 그가게 어려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, 어이숨으숨거고스으으으으으으으 아, 어, 구석구석 다시 볼까요 구석구석 아 숨었다 구석구석 구석구석 위도 한 번씩 찾아봐 찾는 위도 한번찾아보고요와 있나 자 있나 구석구석 잘봐잘봐잘봐이 양반들 어? 어 예! 하면서나다 아슬리 찾았다아 이게 너무 쉬웠다 자 없고 구석구석 구석구석 잘봐 어! 야호! 야 찾았다 자 네, 팀원이 찾았어요 오케이 와아 와 이번 거는 좋아 아, 잘 찾았다 좋아 카라스거 약간 어렵거든얘 이게 거 약간 걔 누워있어가지고 아 카라하스님은 제일 좋 어, 제일 쉽다고? 카라스님은 진짜 대놓고 뭐라고? 대놓고 있다고? 아저 <웃음> 아바타 뭘로 바꿨는지도 모르겠고 대놓고 있다고? 무슨 말이야 대체 이거 못 찾으면은 함함 접어야 함? 아, 나... 아 뭐야? 뭔데? 아니 대놓고 돼 뭔데? 예, 예, 예, 대놓고 어? 보이시나요? 뭔가 이상한 거 같은데? 아, 대놓고 있다니까요. 방구는 뭔데? 방구는 이런 방 전에 이런, 이런 이런 이런 통이 있었나? 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거. 어. 또... 아니 근데 이런 나바 <웃음>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머리통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너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와, 나다 나와, 나 나와, 나와, 나와, 나나나나나나나 바로 지나가셨네데 못보시라고 아 진짜 그렇겠다 뭐야. 진짜 자 일단 아유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와 제또 이렇게 순발 참여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땠는지 한번한 한 분씩 한번 얘기해볼까요? 자 오늘 그마비독기 안에서도 수박음질을 하던데 보아이에서 이렇게 엇파트 배경으로 하니까 너무 좀더 발전을 <웃음> 하고 가서더 <와서> <웃음> 어려움을 되기를 오케이 좋습니다. 너 안에 따로 또 아바타가 있니? 여기 안에? 고기도 이미로 아, 있네 이렇게 와 이렇게 있네 야잘 숨었다 그래 야너 오늘 소아 어디 타라스 대킨 줄 알고 머리 띄어 점프하고 있었는데 야너 진짜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몰랐어 진짜 처음 그냥 처음 숨었는데 어찌저찌 맞지막까지안네요 어, 제가 되게 잘 숨었나봐요 어, 아 맞아 지금의 구석 다음에 이걸로 잘되야더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, 또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참여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박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VR채 이렇게 해서 지금 덤바트 마리 덤바트 탐방 끝나고 숨바꼭질도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일단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녹판에 일단 먼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 또 만나요 안녕 로바